서는 20종류였거든요. 네. 근데 핵산의 단위체는 그 여덟 종류가 있어요. d n a 네 종류, r n a 네 종류. 아. 여덟 종류. 그렇군요. 두꺼는 아니 책에 별로 중요하게 안나왔는데 문제집에 이분자 대반이나와죠 문제 음. DNA는 구조가 인산 아, 일단 DNA든 RNA든 인산하고 당하고 염기하고 다 1대 1대 1로 그래요. 음. DNA는 근데 인산하고 당하고 염기 이렇게 결합돼 있고, 네. 당연히 RNA도 똑같이, 인산하고, 당하고, 염기 이렇게 결합되 있거든요? 네. 근데 DNA랑 RNA는 다르잖아요? 네. 왜다하냐면 염기의 종류가 달라요. 그러니까 아 그, 중, 그, 그종둘다 비슷해요. 인산당 염기 1대1 결합아 하는 것도 똑같고, 염기의, 종류 중, 염기의 종류가 DNA가 4개 있고, RNA가 4개인데, 4개 중세 3개는 똑같거든요? 근데 한개는 외워놔야 돼요. 그니까, 러 원래는, 코아딘, 얘도 똑같이. 근데 RNA는, 유라실이라는 게 있어요. 네. 얘, 그리고 DNA는, 그지? 아그 아, 타이밍이라고 있어요 타이밍 어, 그렇군요 어. 얘네때문에 다달라지는거예요 그래서 유라실이 있으면 RNA이고 DNA가 있으면 타이밍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 누클레오타이드가 어떻게냐면 얘네가 공유결합을 하는데 인산 임산? 동그라미 임산이라고 하고, 이 육각, 육각형을 당, 당, 당이라고 그러고 어..뭐라지? 네모를 연결라기요 염기도 종류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. 그중에서 뭐 이렇게 있고 인산 아, 그리고 결합 방법은 인산이 그, 당으로, 그렇게요 당으로 가면. 단위체가, 뉴클레오타이드예요 주문 음. 단위체가. 다, 인산, 당, 염기. 인산, 인산, 당, 염기, 이렇게 세 가지 구조로 되어있는. 아, 그렇군요. 핵산의 기본 단위체. 오. 차이점을 가면, 이제, 어, 차이점은, 일단, DNA는, 그, 뭐냐, DNA의 염기 구조가 달라요. 아, 그래요?